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디TV의 주디입니다. 아, 오늘 소개할 영상은 해리포터 관련한 영상인데요. 음, 제가 해리포터 어, 에서 유명한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. 근데 그 해리포터에 나온 9화 어, 4분의 3 승강장은 음, 킹스 크로스 역이 있는데 9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벽으로 들어가면 나온다고 소설에 적혀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, 마법사만 들어갈 수 있는 마법이 결, 걸려있는 승강장이래요. 그래서 호구아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고 합니다. 승강장에 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요 그 승강장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해리포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, 대박 근데 엄청 많이 주워있어 저거 하나 찍어가려고 해리포터의 인기는 진짜 대단하긴 하나 아 미디어 인사 저는 해리포터를 다 보지 않아서 해리포터가 그렇게 나 이런 거잘실감못 했는데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게 됩니다. 너무 완전 아, 밤처럼 나온 거데 어, 또 떴잖아. 편이 오래돼가지고. 밤이니까 밤처럼. 아 좋아.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복도리랑 어. 아돈 내고 하는거야? 응. 아니 근데, 근데 저기서 기념촬영 해주는거죠 설명해주네 어떻게 액션 치열하고 대기입니다 <웃음> 볼이 날리는것처럼 아. 아 사진도 찍어주는구나 음, 그래서 저거 사진 찾으면 어. 뭐 매야돼아 사진을? 오 대박 근데 엄청 많이 주서있어 저거 하나 찍어가려고 테리포터의 인기는 진짜 대단하하 않아 아 뒤에서 인사 찍고 있어 <웃음>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거 <웃음> 발... 아 저렇게 다리 들어주는구나 어, <웃음> 어 대박 웃자 <웃음> <웃음> 댓글 나왔지 <다 웃음> <하지>. 날리는 <웃음> 거 지방하고 그거 찍으려고 사람들 줄서 있는 거봐몇점 <웃음> <그랬죠? 웃음> 자 h i s train is for five m n u t e s p a who c o a e s c e t a i n y o l i e r 저밌다이하는게가 찍을 가지고 어 인증 필어요 작가인. 아저씨들이. 아빠. <웃음> 몇 장을 찍는가요? 안 찍어 사진을 바깥에서 는 찍으면 보여거 이제 촬영거나 <웃음> <웃음> 미스 여기 저쪽을 보래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.